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딥테크스쿨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 최홍규 선임연구원입니다. 한국능률협회는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R&D와 해외 우수기관의 협력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컨설팅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onnecting the Future 한국능률협회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끄는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테크 분야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센터 및 전국 7개 센터를 포함하여 비대면 교육 컨설팅 시스템 그리고 온 오프라인 교육 연수실을 갖추고 있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 학, 연 전문가의 강의 및 멘토링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기술 학습을 제공합니다 한국능률협회는 다양한 창업 지원 및 첨단기술 육성사업 참여를 통해 딥테크 분야의 예비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의 지도와 함께 적절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딥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저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능률협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미래 첨단 기술 교육 전문가들이 연간 2,000회 이상의 양자 ICT,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진행하여 창업자들이 엑셀러레이팅 후 고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IT 스타트업 지원 사업 운영 전문 인력들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부터 후속 투자 지원까지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기나 정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립리협회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을 잃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 수행, 완료에 이른 3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에서는 첨단 기술과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대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팀 구성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멘토링, 토론, 모의경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단계에서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사회화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테크 교육계획을 통해 참여자들은 위기와 정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사와 관계사,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후 지원 제공 역시 가능합니다. KMA는 미래 사회를 이끄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젊은성과 경쟁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저희와 함께 도전하세요.